중대신문 크아우 뉴스 편집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점심은 과 후배랑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라이스 앤 포테이토로 갔는데 여기 왕치즈 돈가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학교 앞에 더벤티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프라푸치노를 샀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사는 중량인데 가만히 누워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거더라고요 밥 먹고 와서 중대신문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을 올렸습니다 이친물을 올리고 오늘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취재 보도구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기사,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도움이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제현님 네? 지금 뭐하고 있죠? 아 지금 그 뉴미디어 부에서 만든 는텐츠를 카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만든 거, 만들었어요? 중앙대 총여학생의 역사와 그리고 비대면 강의 운영 문제가 있어서 음. 그거에 대한 뉴스는 다른 영상입니다 어 재은님 그거 아나운서 꿀팁 있잖아요 총여학생인지 총여학생인지 그게 제가 알아봤어요 총여학생인지 총여학생인지 근데. KBS 뉴스에서는 총여학생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공영방송이 따라야 하는.. 분은? 공영방송이니까.. 그걸 맞춰서 해야죠 음흠. 업로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 기밀인데 안 되나요? 기밀 아 <웃음> 이번 썸네일도 되게 신기하던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들어간 기사는 두 갠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썸네일을 만드는데 예전에 있었던 총 여학생의 발대식 사진이랑, 그리고 해오름제에서 했던 활동 사진을 그라디언트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선네일을 만들었습니다. 대박. 되게 한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다른 사진이에요. 대박. 진짜 감쪽 같아요. 진짜 옛날 사진이라 더음 합성이 쉬았던것 같긴 해요. 그게 보니까 총 여학생인 것 같아요. 음,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돼 있는구나. 지금 붙이는데 이때는 띄었나봐요. 음. 게 되게 재밌는 게 이때는 네. 일시를 적을 때서 분단 주고 44년 이렇게 적었도 적고 아 그니까 분단이 되고 나서부터 44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제 기사를 올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올리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하는 건데 여기 s 어에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해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HTML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송 영어들이 나오죠 여기 앞에다가 아까 복사할 때 링, 링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걸 복사를 해주고 그래서간 다음에 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여기 유튜브 플레이어가 실리게 됩니다. 아. 또할 일을 하고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어, 보도 자료를 보고 보도 기사를 쓰는 과제인데요. 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런 소소한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소소한 일상을 담는 게 제가 스트레스 없이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소소한 일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